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3화에서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다시 나오는데요. 바로 진동기의 딸 진예준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진예준의 소개를 보면 한마디로 아주 똑똑한 캐릭터입니다. 특히 계산이 빠르다고 하네요. 진예준은 그동안 해외에서 봉사활동과 자선단체 고활동을 해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양철 밑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 후기싸움 중인데 해외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왔다면 돈과 권력에 욕심 없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1화에서 진예준의 본 모습이 나왔죠. 순양의 천문학적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진성준은 윤현우에게 그 비자금을 제대로 해소해오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 와중에 그 비자금을 노골적으로 탐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진예준이었어요. 진예준은 진성준을 만나서 그 비자금을 찾으면 가져도 되냐고 물었었죠. 날카로운 촉을 가지고 있고 진성준의 부하직원도 포용할 정도로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특히나 대범함을 지니고 있어서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할수 있는 무서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진예준이 이제 남은 사마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스토리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진예준은 외국에서 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순양의 누군가가 비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돈을 추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비자금은 진성준의 돈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진성준의 어머니 손정래는 집안이 사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세탁하는데도 일가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머니 이피록이 미술품 위조 사업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진성준도 조금씩 순양그룹의 돈을 빼돌려 해외에 숨겨놨을 거예요. 진예준은 그 돈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하죠. 아버지 진동기는 진영기보다 능력이 있었지만 둘째라는 이유로 밀렸었죠. 이제 진예준은 그런 진영기의 아들 진성준을 확실하게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양철이 죽으면서 표면적으로는 확실한 후계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예준의 입장에서는 최종보스인 진도준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성준부터 확실히 꺾어야 합니다. 진예준은 결국 진성준의 비자금의 흐름을 찾았고 그건 진성준의 약점일 테니 이제 진예준은 천천히 압박을 시작하겠죠. 하지만 진성준에게는 또 다른 똑똑한 캐릭터 모현민이 있죠. 모현민은 남편이 싫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진성준을 공격하는 행위는 절대 참지 않을 것입니다. 진성준 모현민 부부와 진도준 서민영 커플의 대결 구도였는데 이제 새로운 변수인 진예준의 등장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